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만들었던 사법농단과 관련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게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법관들에게 각인되어 되길 바라고 또 재판 관여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들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는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마치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손준성 보냄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날 같이 첨부되어 있었던 실명 판결문을 현직 검사 두 명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김웅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었는데 그, 부분, 그 내용의 상당 부분,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던 디지털 증거들이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 또는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들 앞에 빨리...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편 법무부는 그저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대검검찰부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김웅 의원이 개입된 2020년 4월 고발사주가 검찰과 야당이 한몸이 되어 만든 사건이라면 2020년 10월에 월성원전 고발사주는 검찰과 야당에 대해 감사원까지 엮여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작년 2월에는 판사사찰 문건 만들고 3월에는 윤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만들고 4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더니 5월에는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수한 검, 검사들에 대한 검, 감찰을 방해했고 10월엔 감사원과 야당과 짝짝꿍이 돼서 또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이 되는데 정말 도대체 뭘한 조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러난 것만 이만큼인데 어, 앞으로 더 드러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러한 데도 계속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 반성부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고 판사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웃으면서 선거 캠페인 돌 때가 아니라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